정하아클래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쿡바이 도전합니다 오늘은 뭘 만들거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묵 만들어봤어요? 묵 안만들어봤죠? 나도 안만들어봤어 그래서 오늘은 아빠의 도움으로 도토리묵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도시에 살면 뭐 묵을 만들어서 해먹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고 어 도토리 묵고 저렇게 해먹는 거구나 이게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목소리> 자첫 번째로 이 도토리 가루는요 작년에 아빠가 직접 사나에서 이제 도토리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 도토리 껍질을 까요 그 도토리 가루 그 다음에 도토리를 물에다 담고 그럼 막 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럼 이제 도토리 전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말려요. 그럼 이제 뭐 대충 그렇대요. 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카레에요. 그래서 이제 냉동, 냉동실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올해 한번더물해 먹으려고 꺼낸 그런 카레에요. 이제 물, 종이컵, 랩컵 분량입니다. 계량을 위한 종이컵, 가스렌지, 냄비와 스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름값 소금. 자, 제일 처음은 이 도토리 가루의 비율이 중요하겠죠. 이제 약간 고수님들은 이 가루 1에 물5 이렇게 타신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초보자고 처음이니까 이 도토리 가루 1에 물4 1대4 비율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루를 어? 되게 많다 이제 종이컵에 물을 가득 4번을 담아 볼게요 이렇게 물을 저어줬으면 가루가 이렇게 알갱이가 되지 않도록 잘 저어줘야 돼요 그래야 무기 나중에 됐을 때 알갱이들이 뭉쳐가지고 이상한 식감을 안 내겠죠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잘 풀어라 이 말이에요 되게 미숫가루 같은 색깔인데? 어, 근데 이거 언제부터 아지 이거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 많은데? 이거 아, 아내 시간과의 사투라 그랬지 이거 어, 옛날 어르신들은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는 요리는 말이야 요리는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그 진짜. 오케이 진짜로 그래서 내가 과학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걸 못한 뭐 얘랑 얘랑 만나서 무슨 성분이 어떻게 돼서 뭐가 식감이 어떻게 되고 뭐 맛이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거 보면 과학이야 요리는 과학이야 아예 없어야 돼? 어느 정도 됐으면 시작을 하시죠 어느 정도 안된거 같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만해 자, 이제는 불과의 사투야. 더운데? 자, 이거를 얘를 중불로 이제 켜야 돼. 나근얘 키우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꽉 켜줘. 이거야, 이 어, 됐어, 됐어. 얘를 이제 살살, 살살, 아, 뜨거워. 계속 저어야 돼. 이거 되게 뜨거운데? 응, 예, 눌러붙지 않게. 얘 눌러붙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 이거 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 마트 가면 아주 쉬워 마트 가서 사먹는 게 편하긴 하지만 재밌잖아요 그죠?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우와 신기하죠? 사실 나 하다가 좀지쳐서 지금 아빠가 해주고 있는데 우와 요리의신비자 이렇게 약불로 좀 줄여줄 거야 지금 보세요 약간 캐러멜 같아 계속 좋아요 언제까지요? 이밤이서도 살도... 묵색깔이랄 때까지 지금 되게 묵색깔인데요? 조금 더 하... 여러분 이렇게 요리란 힘든 거예요 엄마, 할머니, 뭐 아버지, 할아버지의 힘듦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아주 소량과 또 그리고 기름을 살짝 넣어 주도록 할게요 소금 소량을 혹시 모르니까 어 너무 많나? 소, 소량 너무 많이 걷나 보다. 아빠의 표정이. <웃음> 자, 기름, 소량. 자, 됐어요. 아빠 퀴사일부 했어요. 아주 잘한것 같아요. 자, 잘 저어줘요. 와, 이거 진짜 쉬운 자란데 어렵네요. 아, 힘들어. 아, 이거 여러분 근력 운동을 할수 있는 요리예요 오! 이게 눌러붙지 않도록 계속 계속 계속 계속 계속 저어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저어야 되는 줄 알아요? 기준점이 있어요. 내가 내가, 내가 신경 쓰줄게자 하나 둘 셋. 안 됐어 아직 안 돼. 더해더 해. 하나 둘 셋. 약불로 불을 좀 줄여주고. 와 진짜 되지게됐어요 지금. 이렇게 와정도가 이렇게 엄청 되지게질 때까지 계속 저어줘요. 이정도 이정도 정하나 플러시 자 이제 불 끄고 하! 자 이렇게 불을 꺼주고 이렇게 되직해지우 와우 이 아이를 이 예쁜 그릇에다가 고이도 옮겨가지고 잘 식혀주면 완성! 아, 뜨거워 뜨거워하는 것 보셨죠? 이렇게 젖은 행주로다가 손잡이를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잡나, 잡아야 안전하다 <웃음> 나 왼손 발림이 부족해 어. 오, 오. 쫀득쫀득 이 묵을 만들 때 키포인트는 딱 주걱을 딱 세웠을 때 곱게 딱 서있는 그 주걱이 포인트예요 그래야 아주 쫀득쫀득한 그런 찰진 묵을 완성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요거를 냉장고에 넣었나요 아버지 일단 밖에서 식혀서 밖에서 식힙니다 얼마나 식히지요? 한 30분 식히는 거예요? 한 30분 식힙니다 자, 묵이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렇게 냄비에 보면 남은 묵을 이렇게, 이렇게 싹싹싹싹 모아 그럼 이게 뭐예요? 묵누룽지 그래서 이게 맛이 어떤지 한번 봐보려고요 내가 사실 좋아하는 맛은 아니야 난 별로 좋아하진 않아 자, 벌써 해가 저물어가요 근데 이제 무기 완성이 됐죠 자 보시면 짜잔 보실요 탱글탱글 묵을 여기에다가 딱 담아서 비필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아똑똑해야돼사람들거 그래서 딱 뒤집어 놔짜 짜잔 보이나요? 이 엄청 엄청 똥글똥글, 댕당댕글 어, 냄새가 되게 건강하다. 부터 드리고, 완성!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완성된 묵으로, 음, 이제 효도를 하러 갈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 주지만, 난 이걸로 내가 효도를 할 거야. <웃음> 그래서 이걸로 묵밥을 만들어 드리거나, 뭔가 묵 무침을 해 드릴 거예요. 뭔가 이제 다 끝나가는 여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굉장히 무더워요. 그래서, 이 묵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마지막 보냅시다 안녕